안녕하세요 옆집 수학관입니다 오늘은 폭다리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삼계탕이에요 몇 마리로? 30마리 30마리 30마리 아 30마리 이게 삼계탕용 닭이라고 육0호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그걸로 30마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닭을 손질해서 대추, 은행, 밤, 찹쌀을 넣어서 다리를 꽈줄게요 콕콕 손질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워 치워, 지워 치워, 지워, 지워지어 지워, 지워, 지워. 닭 빼고 다치워 여기 끝 날개 부분, 관절 있는 부분을 그냥 가위로 싹둑, 싹둑 그리고 꼬랑지 여기 안쪽에 시커메서 안 보는데 안쪽이라고 가정하고 허벅다리 여기 부분이랑 이 부분 사이에 제거되지 않은 닭 내장이 여기 사이에 폭 들어가 있어요. 치킨 먹다 보면은 허벅지 살에그 까만 애들 있죠? 그게 이 안에 있는 내장이에요. 그것도 깨끗이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지방은 이렇게 반대쪽도 있으면 떼주시고요. 반대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씻어보면 돼요. 씻은 다음에는 닭 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등 쪽으로 컬을 반대로 꺾어서 껍질까지 같이 여기 가슴살 사이로 꺾어서 넣어주세요. 쏙! 그래야지 밥알이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닭 속을 채울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에 내용물을 채워볼게요 제일 먼저 큰 대추부터 은행 밤 찹쌀을 사이사이 잘 들어가게 양은 얼마나 넣어야 돼?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는데 찹쌀밥이 좋으신 분들은 밤 양을 줄이고 찹쌀을 더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추로 밥이 안 튀어나오게 해준 다음에 여기 양쪽 허벅지 살 쪽으로 칼집을 쿡 내준 다음에 칼집낸 데를 손가락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슝 집어넣어주면 뽁 나오죠 반대쪽도 미리 양쪽 동시에 뚫어놓고 하면 더 편하죠 근데 저는 이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리를 이쁘게 꼬아진 다리를 가진 닭이 완성됩니다 어,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양반다리 한 닭, 앳, 햄 이리 오너라 이렇게 된탁을 계속 만들면 돼요 몇 마리를? 서른 마리를 신난다 오너라 저도 하나요? 네 하아, 해야 저... 되나? 네, 하셔야 돼요, 오세요 오늘의 노동주는 패키지가 예쁜 크래프트 브로스와 함께합니다 언니가 허락한 노동주 알았어, 빨리 보고 빨리 와 여러분 알코올도 쓰 발도해요 안물, 안궁 태추를 넣고 은행 한 6알 정도? 공도 응. 지켜줘야지 밤은 취향만큼 얘는 어디다 넣어야 돼? 이쪽? 꼬랑지 쪽 꼬랑지 쪽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면 낭낭해 한랑해그 정도면 낭낭하대요 여러분 이 정도가 뻗어 이 정도면 모자르는은언니야더 넣어 응 밤을 넣은 시점에서 이미 망했어 아, 그 o 어쩔 수 없지 얼른 하세요 <웃음> 어... 생각보다 이번 영상은 볼게 없겠는걸요 여러분 단순노동이 많아요 한식은 사실 <웃음> 그래서 점점 말이 없어져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웃음> 여러분 저희가 괴로워하는 게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웃음> 알림 설정 까지 자괴감 들지 않요그렇게왜 <웃음> 했어 그래도 홍보하고 싶은걸? 언제 좀? 아 죄송합니다 너 점점 느려진다? 아, 취하는 것 같아 아 취하니까 한잔 더. 뭐? 코리안 트래디셔널 장사 <웃음> 뭐지? 하아. 하아. 잘 먹었습니다 끝끝 끝. 요렇게 이쁘게 속을 채운 닭을 끓여줄게요 저희 집에 큰 냄비가 없고 큰 냄비가 없다고요? 네 삼계통용 닭서0마리 들어갈 데가 없어요 큰 냄비? 작지 아무튼 그래서 가정용은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두 번에 나눠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방에서는 황기를 잔뜩 넣은 한방 육수를 미리 끓여놨어요 아이들이 같이 먹을 거라서 한약재 향이 너무 강하면 안 좋기 때문에 황기로만 우려냈습니다 옮겨서 끓여볼게요 몇 마리 넣었지? 몰라. 나도 이제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됐어. 이만큼만 먼저 끓여 갑시다. 내가 넣는 거겠지? 네. <웃음> <웃음> 아. 아주 이쁜 노란색으로 환기가 우러났어요. 이제 이거를 닭에다가 부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처롭다 우리 되게. 음. 생강을 한 뿌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닭은 삼계닭이랑 백숙처럼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서 30분 정도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월계수잎은 향이 강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음, 장. 음, 조금만요. 뚜껑을 주세요. 다은 닭을 건져서 살짝 식혀줄게요. 그래야지 살이 안 무너지고 잘 붙어있어요, 에 나중에 다시 1인용 냄비에 옮겨서 삶을 때 그때서야 이제 흐물흐을 풀어지는 그런 모양을 내고 싶었습니다. 건질게요. 생각보다 아까졌네, 진짜. 생각보다 이쁘지 여기 보면 은 겉에 이렇게 닭에서 나온 피나 이런 불순물들이 좀 묻어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 육수를 묻혀서 살살살살 껍데기안 찢어지게 살살 해주면 깨끗해져요. 저 지금 맨손 아니에요. 고무장갑 안에 목장갑을 낀 상태입니다. 뜨거워. 대단 이제 이욕수를 그대로 다시 한번더 사용할 건데 여기 주변에 붙은 불순물들 그리고 역할을 다한 생강 버리고 다시 새 생강을 좀 넣어줄게요. 새 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배로 받치고 있다고. 오.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야. <웃음> 퐁당퐁당. 퐁당.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 치킨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 주도록 할게요. 짜란 덜란. 뭔가 여기만 되게 정신없네요. 그렇죠? 요거는 <웃음> 제끼리 먹을 닭 8마리. 개별 패킹한 얘네들은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 놔도 좋지만 이웃분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이만큼만 한 거예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밋밋하죠? 식상하죠? 그래서 네가지 종류의 삼계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인 애들 날개를 뜯어보자 왜 날개를 뜯는 거죠? 아, 그래. 딱다리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날개를 좋아해서 근데 소금과 줘야 되는데 아 다위바위보 다이 가 일단 기본은 기본이니까 작은 걸먹음 정말 음. 평범한 걸? 음노말 음 우리가 일단 흔히 파는 그 삼계탕 응그 음, 삼계탕이야 응 음, 다음 땅땅하지 생각보다? 생각보다 깜땅한걸 뜯기도 힘들어 응 음, 내가 잘 꿨어 음, 감사링음 근데 얘네들은 음. 송이 맛이 배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냥 국물을 먹는 게더 임팩트 있을 것 같아 음 송이 음! 송이! 너무 송이 송이 한걸? 야향 좋다 맛있다 삼계탕을 야. 먹기 위해 송이를 넣은 것인가? 송이를 먹기 위해 삼계탕을 넣은 것인가? 투자 뭐 <웃음> 어, 능이 백숙이야 뭐 여러분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웃음> 야 버섯을 먹기 위해 삼계탕을 먹는가? 야 그건 좀 상대적으로 나와 있었던 날개를 먼저 조지겠습니다 살이 까매졌어 시간이 똑같이 삶아졌는데 능이가 살이 제일 야들야들하다 음. 음. 하지만 매치향은 송이버섯이다 마지막이다 들깨 다리를 먹겠다는 너의 강렬한 의지잘 보았다 들깨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깨 꼬수와 꼬수와 생각보다 안 느끼하지 들깨가 꼬수지 음. 그냥 나의 원픽은 맹이 찾아는 송이 이순이를 꽂는다면 이순이 무조건 취향에 따라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다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웃음> 제발 뭐야 나 쓰냐 오늘도 고생 안녕 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안녕. 오늘은 안녕. 오늘은